음.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디자인은 선생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어, 했어요. 뭐 이렇게 의미가 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그냥 딱 그냥? 아,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애기 신들 어. 이제 그 저거 옷 해놓고. 네. 이건 정말 오래됐거든. 어. 난 처음 신받을 때부터 신받을 어, 때. 진짜. 진짜? 진짜? 엄청 오래됐네요? 어, 정말 엄청 오래, 오래됐는데, 어. 이제 나라 장군이라고 해서, 네. 이제 나라 만신, 뭐, 나라 장군, 어.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어. 그래가지고, 이 태극기가 어. 이제 올려놓은 거고. 어. 어. 뒤에 뭐 상장도 있네? 네, 어, 상장, 상장 있어요. 나는, 나는. <웃음> 그 뭐예요? 이거는 조선, 어, 스피치, 어, 스포츠 조선에서, 어. 해외 공연하고 와가지고, 어, 이거 보내주시더라고. 오.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뭐, 요거는 이제 신문 나왔는 거. 어, 옛날에? 네, 어. 신문, 신문 나왔는 어, 거. 네. 신문사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어, 진짜요? <웃음> 어, 음.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성미가 아니어서. <웃음> <웃음> 하는데, 신문사에서 어. 이것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내주고, 음. 이것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진짜 뭐가 많네요, 선생님. <웃음> 네. 나름, 나름 트로피하고, 네. 이것도 트로피가 몇개 있는데요. 한 개만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 알,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오늘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불러드릴게요. 네. 이 사람을 놓고보면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네. 어떤 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응뭐 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네. 주위에 사람이 엄청 오. 많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하는데 이 사람 사주를 이렇게 짚어보면 네. 사주가 어 나랏밥을 먹는 사주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것도 어, 어떻게 보면, 나랏밥을 안 먹는다면, 무슨, 뭐, 회사에, 뭐, 대표로 있는다든지, 오. 뭔가 큰, 큰 사주를, 오.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보면 되지. 그런 일을 좀 하면 잘 될까요? 음, 나란, 나란 일? 네, 뭐, 나란 일이든, 뭐, 대표 일이든. 어, 하기는 해. 하기는 음, 대표든 나란 일이든 음. 뭔가 하면은 잘 되는 거요 음, 사람을 많이 이끌고 당긴다 이제 했으니까 오. 밑에 사람을 많이 거느린다. 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음, 괜찮다고 보면 되지. 올해는 좀 어때요, 이분? 올한 해가 올한 해에는 뭔가 큰 일이 있고. 오. 어... 시점이 있다, 이제 어? 하긴 해. 어, 어, 그래요? 어, 중요한. 뭔가 기로에 서 있다. 어... 기로에 서 있다. 뭔가 중요한, 네네. 중요한 일이 있다. 음?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어, 지금 뭔가 초조하고, 초조하고, 뭔가 기다리는 거는 있어. 어... 어, 뭔가 기다리고, 어, 뭔가 기대심? 기대심? 기대심이 있다 오... 뭐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선생님 말씀대로 어. 뭔가 기로에 서있어요 이분이 아 근데, 진짜? 근데 음. 그러면 그 기로에 서있는데 그게 잘 될까요? 만약에 시험을 봐요 시험에 기로가 있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맞거든 음 네. 엄청 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네. 어,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자기가, 어,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어, 어 막그 흑심이 아니라, 네네. 흑심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했는 거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자기가, 어, 이 사람은 희한하네? 자기가 굉장히 결백하다? 음. 나는 정말 결, 결백하다. 네. 뭐, 요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렇게 막 욕심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네. 어, 욕망으로 인해서 이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 뭔가에 자기가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해서, 네. 어,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오. 그러니까 이는 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어. 숫자로 따지면 은 1등이 잘 어울려요? 2등이 잘 어울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1인자는 아니고 네네. 2인자로 들어갈 수는 있어. 아, 진짜? 응. 2인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올 한해에 상반기에 들어가서 네네. 뭔가 결정적인 부분이 있고, 중요한 핵심이 있고, 네네. 뭔가 기로에 서있고, 발판일 수는 있지만 네네. 근데 결과물이라는 게 있잖아. 네네네네. 근데 결과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아 진짜? 음. 이 분이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음. 그 결과물이 정말 중요한 결과물을 하나 앞두고 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등이 잘 어울리냐, 2등이 잘 어울리냐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 근데 결과는 지금 좀안 좋은 거라고 어, 보이네요. 뭔가 운기가 좀안 맞나요? 어. 우리가 왜 사람의 운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렇게 개면연에. 네네네. 이 사람이 원래 운이라는 게맞받들렸을 때. 네네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면 낙방이야. 아, 진짜. 어. 그거 노력을 했는 거에 대가가 네네네. 약해. 오. 이 사람 운에서 네네네. 맞물렸어. 아, 참. 맞물려 있는 거야. 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했는 것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 것이고. 어 그렇게 들으면 어 <웃음> 이분 성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 보이세요?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음 정말 머리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네네네. 어 그고 이 사람을 놓고 보면. 네. 조상의 묘자리가묘자리에 네. 혈이 좋다, 이제 해서, 네. 이 가중에는 뭐큰 일을 하는 사람들, 네.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보면 되고, 네. 집안 혈에서, 네. 혈, 혈, 혈통이라, 아니 집안의 기운이지, 그지? 음, 산소의 기운, 음, 뭐 조상의 기운 음, 이런 걸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건는 맞아.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상의 기운에 조상의 득은 보고 살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하는데 네. 자기가 가진 사주보다는 그 운기는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더 좋은 복은 가지고 있었다 이제 하지만은 어이 사람의 성격을 놓고 보면. 머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네. 너무 조심한 것도 있어. 아, 본인 자체가. 어, 너무 조심스러운 게 있어. 음. 그렇게 그냥 자기 촉대로 있잖아. 네. 자기 감대로 밀고 밀어붙여도 되는데 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마음도 여린면을 갖고 있거든. 음. 여린면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또이 사람은 있잖아. 네.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네네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이 사람 말도 존중해줘야 되고 저 사람 말도 존중해줘야 음음. 되고 이 사람 말도 존중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음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중심이 조금 흐려진 것도 있어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소중하고 저 사람도 소중하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소중하니까 한다 존중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네네네. 존중을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의 중심은 조금 뒤로 물려져 있는 거는 있다 이제 하거든 근데 음. 이 사람을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줏대가 또 없는 걸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자기 주, 주관대로 자기가 촉대로, 아, 이거 밀어붙여야 되고, 밀어붙여버리면 파워있게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이 사람은 쓸데없는 그 배려심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거, 그게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하자면 배려심인 거고, 음.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네네. 조심성이 너무 강한 거야. 아, 진짜. 자기 몸을 사리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는 한발 조금 뒤로 물러나갖고 음.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아, 거지. <웃음> 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은. 이 사람 운이 있기 때문에 조상의 기운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도 되 되게, 되게 왔단 말이야 음. 그런 거는 있었어. 음. 선생님, 그 아까 전에 시험 말씀했었잖아요. <웃음> 근데 사람이 합격 운이 뭐 1월 달도 들리고 2월 달들리고 3월 3월 달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달마다. 근데 이 분이 그러면은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있는데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음~ 시험 시험 운은 음력으로 따지면 (2월달이지) 그치 음. 음력으로 그럼 양력은 양력 (3월이지) 음. 근데 어, 지금 봤을 때는 시험 운이 너무 약한데 뭔가에 얼마 차이 안 나게 뭔가 차이가 안, 우리가 왜 시험을 치면 있잖아 뭐뭐 네. 더그라인이 뭐, 뭐 70점이잖아 그지 네, 네, 네. 근데 70점이 뭐몇 프로 적게 나오는 거지 아 그치? 알겠습니다 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아, 이분 선생님 말씀대로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정치인 안철수씨 아, 정치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기현 씨랑 두 분이서 싸우고 있어요. 이제 1등 아니면 2등이야. 이제 나머지 그 다른 후보들 많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 이제 끝났고 이분 두 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그 투표를 하거든요. 이, 이렇게 생긴 김기현 씨두 분.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지금 표차 얼마 안 나요. 한3 정도 나요 오늘 오늘 기준으로요. 근데 이 이제 이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당 대표 누가 되는 거야? 해서 제가 시험을 빗대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아 기로에 승기는 섰어. 기로에 승기는 섰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정치는 좀볼 참. 아 진짜. 그왜 어려운 거냐고. 솔직히 말씀드리자 아까 안 닦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왜?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두 분이서 싸운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이 안철수라는 분이 네네. 지금 마음을 이렇게 둘러보면 네네. 자기 스스로는 뭔가 어, 왜 사람은 기대라는 건 있지 그지. 기대라는 건 있지만 네네.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네네. 자기가 될 거다, 승리를 할 거다. 뭐, 승리가 안될 거다. 네. 뭔가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아. 아, 본인이? 어. 어 그게 기대를, 그게 욕심은, 욕심은 나는 자리지만, 네. 그렇게 욕심은 내지는 안 되면 그만이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아, 그래요? 그지만은,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근데 지금 기운을 놓고 보면, 그래도 자기가 노력했던 것이 있어. 그지 어... 노력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노력으로는. 응. 아까 내가 봤을 때는 개면년에 이민년이잖아, 그지? 네. 개면년에 이민년에 어, 충은 걸려 있을 수는 있어. 음... 충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운 자체는 약해. 음... 기운 자체는 굉장히 약한데. 네,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 있단 말이야. 네, 네, 네. 그 노력을 해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이게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 거지. 쉽지는 않은데 이분이 어. 노력을 하면 은 이제 그거를 본인이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말씀이시죠? 그렇지. 어. 왜냐하면 운기로 따지고 놓고 보면 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 응, 어, 운기는. 어, 운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본인이 이제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제.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노력을 했거든. 하고 있어요? 어. 음. 그게 내가 그러잖아. 흑심보다는 음. 오히려 바른 마음으로 한 음. 것이 더 많다라는 거지. 음. 그거 사람들한테 뭐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어 자기가 이제 노력에 의해서 신뢰를 가, 갖기를 위해서 네네. 사람들한테 존중을 많이 해 줬단 말이야. 네네네. 존중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네네. 미움보다는 그래도 존경을 좀 받는 걸로 돌아 있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웃음>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사느냐, 네. 사람들이 때뭐 마음을 어 많이 얻었냐의 차이점이잖아, 그렇지? 음. 데이 사람은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때 미움을 많이 사기보다는 네. 믿음을 많이 얻었다라는 거지. 음. 그게 노력이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음, 그게 노력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을 놓고 보면 노력으로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 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그러면은 음. 안철수씨가 음. 언젠가는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을까요? 용포를 입냐? 네. 없어. 아, 대통령은 쉽지 않다? 음. 용포는 정말 쉽지는 않아. 아, 그 본인의 노력으로도 그게 쉽지가 않은 음. 거네요. 그렇게 내뭐 내가 그랬잖아 1 인자냐 2 인자냐 그랬을 때2 아, 네. 인자는 될 수는 있지만 뒤를 음... 쳐주는 그왜 힘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지지대 네네. 뭐 이런 거처럼 이런 그런 거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는 파워가 네. 있을 수 있어 네.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크게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어... 용포를 입는 거는 없어 이 사람 아... 용포 옷은 걸치지는 않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조심해야 될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조심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 자체에 아까 말했듯이 네. 조심해. 아 본인이 어, 신중한 사람이야. 음. 그냥 이렇게 어뭐 기분대로 가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좀 많이 조심스러움이 음. 너무 크다 보면 오히려 또 그게 미움이 살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 사람이 조심성은 굉장해. 아 그래요. <웃음> 어, 너무 굉장해서 미움을 좀 사는 것도 아, 없지 않아 있어. 그, 그럼 그거 말고 뭐 건강이나 뭐 이런 뭐 아, 사고수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음. 음, 그런 아, 거는 아, 괜찮아. 아.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음. <웃음>